자 그럼 오늘 생선 중에 가장 맛없는 생선 바로 강준치를 잡아가 가지고 한번 준비해볼건데 이 강준치를 잡으려면 무려 여기서 4시간이 5시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낙동강 상류로 가야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준치 한번 먹어봐야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갈건데 혼자 운전하기 싫으면 같이 운전해야 다 돼지냐 렛츠고 아니 근데 왜 맛없는거 먹으려고 5시간 동안 운전해야 되는거야 그 거울로 보고 있잖아 자 여러분 아주 맛 드럽게 나다는강준치레기를 잡으러 지금 이쪽 하천으로 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낚시를 못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낚시로 안 잡고 오늘 반두로 잡을 겁니다 얼마나 맛이 없는지 어떤 사람들은 군소보다 맛이 없다네 한번 먹어보고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두의 초고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유튜버 백그라운드 TV를 운영하고 있는 매드형이도 오시기로 했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 안오시네 에리바? 여러분 드셔보셨습니다 에이, 반갑습니다 백그라운드TV 메딕백입니다 아, 역시 목소는이성규 얼굴은 저만 알고 있어요 <웃음> <웃음> 지금 바로 이반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강준씨는 요런 수풀있죠 요런 수풀같은 곳에 밑에 숨어서 살기 때문에 요런 수풀 밑을 좆대를 대고 뒤져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강준씨가 잡히면은 나한테 뒤져버리면 됩니다 저, 이거 뭐야 저거 자 여러분 저쪽에 지금 보시면 뭐야 저거 물고기 있죠? 보이시죠? 잉어네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자오이이오이이오이이오이이오이하이오오이오이오이오이오지오이오이오이이오 어, 새우. 새우? 어, 뭐 제발, 제발. 제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오고오이오이오이오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 제발. 이오이오이오 <목소리> 제발. <목소리> <목소리> 이이오이오이오이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 개랏됐다 여기 리친 소금쟁이 이렇게 밖에 어디가 이 새끼야 펀치 날리러 갈 거야 펀치 래게야 물이 투명한데 아, 없는 거 같은데 딱 봐도 혹시 몰라 수마인 애가 나와있을지도 모라 과연 개랏됐다 <목소리> 와 진짜 없어요 그래도 잡을 때까지 해야죠 자 여러분 저쪽에 아까 그 잉어 있습니다 자 잉어 한번 가서 잡아볼게요 어? 아 이렇게 또 곰새 사라졌네 조, 조심해 라기야 어어 잠깐만 족쇄 좀 어, 이렇게, 이렇게. 뭐? <목소리> 제발 들어와 제발 들어와 난 포기하지 않아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들어와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왜 나와 야너 붕어지 자 여러분 갑자기 붕어가 나왔습니다 붕어 붕어 사이즈 가 아우야 물 치지마 이판 치는끼야 안 때렸다 니가 왜 나오냐고 조심히 가 어. 아, 괜히 잡았다 비린내 괜나네자 그래도 뭐라도 잡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요쪽 한번 어, 견착 엔드 조져 조져 조져 조져 들어가 다 여기로 들어가 다른데로 쓰지마 여기로 들어가 리치느끼야 여로 들어가 쨰 제발 뭐라다 아무것도 없어 나무니마 잡혀소리발 오, 야 여, 여,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 여기 잡아, 잡아. 우와 어, 진짜 세 진짜 위험한데? 아, 저기 안 갈래. <웃음> 진짜 갈 뻔했죠? 아, 진짜 갈 뻔했다. <웃음> 오, 뭐야뭐야뭐야 어, 엄청 지나가네. 자, 여러분, 저기서 지금 이모들 놀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팔다팔 다가는 거. 오, 여, 이게 이쪽에 이제 산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낮은 대로 모인다고 하는데 닭치고 어, 광준치. 야, 야, 야야 그만 나대라, 그만 나대. 다 추배를 판다. 두 마리 저거 짝짓기 하네. 부럽다 어뭐 점점 깊어지네 그래요 빨리 오세요 별로 안 깊어요 자그러분저기 붕어있는거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툭 치면 들어갈거예요오 어? 옳지 옳지 렉이야 오이 크다 야 어.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이거 진짜 괜찮은건데 얘는 저기 부패로 네. 풀어질까요? 날려버렸 여러분 저거 인공 죽어있는데? 아이고 음. 부패된지 오래된것 같습니다 강준치 잡을게요 자 이제 메덕형님 족탱 드셨습니다 어우. 아 이거 족탱도 이거 딱 다르네 그래 달라요 어허. 깔끔하네 <웃음> 아 좋아 좋아 어저뭐꼼지락 아, 미꾸라지인가요? 뭐, 뭐, 뭐, 아, 추어탕? <웃음> <웃음> 그러다 그때 이순신 장군님의 학익찜파공간음 짝전회의가 시작되었다 개천박한.. 당준씨가 네. 많이 물이 불어가지고 나무 네. 밑에 같은데 많이 들어오거든? 구루하고 네. 팡이는 오라가지고 한번 아, 네. 아 알겠습니다 형모르겠습니다 시작! 라기야 세게 세게 왜안나 가고 있어 지금 지금 지금 뛰어 런런런런런 하나 둘 오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오강준치 강준치 최대한 진알로 이 강준치 맞죠? 이게 강준치 확실하고 야 맞네 어, 낙동강에는 원래 백조가 있어요 아 백조, 백조. 백조. 강준치하고 차이는 여기 등에 공기가고 여기 만져보세요 칼처럼 딱딱하지 어? 어 그러네 이게 왜 이렇게 근데 좀 힘이 없지 않아요? 어 그렇지 이게 물 밖에 나오면 금방 힘 빠지고 그래 아마 좀 아, 힘이 아. 빠져가지고 이 밑에 있었던 거 같아 근데 안 싱싱한 굉장히 싱싱한데? 어 싱싱하네 싱싱하네 얘디스토 <웃음> <웃음> 있죠 형님? 디스토 약간 있지 아 조심해야지 미끌거리네. 아, 먹고기는니다 아, 드디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강준신데 이게 원래 국내 유일종,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는 맞는데 낙동강에 살고 있지 않았던 물고기였던 거지. 여기 살고 있던 백조나 다른 물고기들을 괴롭히고 얘들도 위해종이 된 거지. 괴롭혀서 어, 이 친구. 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막 뼈도 굵고 이제 굉장히 맛없는 숫자도 많고 그 먹을 거예요? 건서보다 나아 렉기야두 <웃음> 어, 분의 신혼부부 놀러 오셨는데 선물 드린 같은 다행이네요 어, 형님 얼공하고 싶습니다 <웃음> 이게 아마 애초에 힘이 없어서 여기 나무 밑에 우와 일날 뻔했다 힘엄청나네리발레기 진짜 저는 사실 이거 잡을 줄 몰랐거든요? 잡지 말걸 자, 좀더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야, 야, 야. 가만히 있어, 임마. 이따 빼줄게. 이 새끼 아까 힘 없는 척 하더니 힘이 아주 살아나니? 봐봐. 오, 야, 야, 여기 들어가이레키야. 오. 오. 크게 보세요. 이통 진짜 큰 통인데, 여기 지금 꽉차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몰아볼게요. 자, 오. 어, 뭐 하나 있어요. 오! 오, 오 이거 뭐요 예쁘다. 아, 어, 되게 예쁘지? 납자루예요큰 납질이라고 해. 그래. 큰 납질이. 납자루 중에 제일 크다고 해서 큰 납질이야. 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몰아볼게요. 저렇게가 뭘까요? 저렇끼 진격의 무릎. <웃음> 야와또 잡은 거예요? 우리 구루가 되게 잔인하네 성격이 아 넣어놓고 계속 줘으니까 <웃음> 아까 <웃음> 그거 죠 아유 너도 못 도망가 <웃음> 아 편집할 때 괴로워 겠네자 <웃음> 여러분 이 납자루들은 싹다 풀어줄게요 버려 버려 잘 살아 응, 강준치 잡자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빨리 와 빨리 강준치 한 마리만 더 넣어라 오예자 <웃음> 어, 마지막은 피를 미로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오 어, 어, 크다 찌찌빵 아, 어, 안 찍혀? 일리발레. <웃음> <이리> 자, <빨래. 웃음> 이렇게 잡아온 강준 쓰레기 아이스박스에 바로 넣을게요. 왜냐면 여기서 4시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아우 딱이다 딱이다 닫아버려 아 형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해서 아주 드럽게 맛이 없다는 강전치를 지금 잡아왔습니다 이야 한 50cm 정도 되고요 이강전치가 제가 한 20, 30cm밖에 안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강전치는 처음 봅니다 근데 사실 강전치 자체를 처음 봐요 자 근데 이강전치가왜 유명해졌냐 바로 맛이 넘나 없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목표는 오늘 이걸 아주 맛있게 먹어보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요리를 간단하게 할 건데 찜으로 하고 구이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있게 튜배에를수 있는 에어 프라이어도 한번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손질 들어가자. 플라이어! 자 먼저 이기서 비늘부터 벗겨 됩니다. 다 벗겨, 벗겨, 벗겨. 아, 자 여러분 이 민물고기는요 무조건 비늘을 잘 벗겨 됩니다. 왜냐면 비늘 속에 사는 흡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흡충에 보냐면간 디스토마레기를. 파이어 워터, 아이워, 워터야, 잠깐 뭐? 절지 마라. 자 이렇게 디스토마다 날려버렸으면 떨어뜨리자마자 대가리 나사. 점무라이 여러분 이게 강준 씨 머리입니다. 강준 씨입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루동이가 이렇게 나오 오우 주둥이 콜라보 던져서 버려버려 자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장을 빼줄게요 내장을 빼주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더 잔인한 제 얼굴로 대체할게요 라삭나삭 라삭, 내장 빼기 라삭라삭 라... 일루와라 이 맛없는 애기야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세 등분을 해가지고 요리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찜으로 할거 여기 가장 통통한 거 있죠 자이 부분 한번 잘라줄게요 라삭뼈 찢어 까뿔하져라 브라븐 브라븐 짜자자 저안 할래요, 이거. 록반레끼 자, 그 다음 부위는 에어프라이기 구이. 자, 제일 적은 요 부위는 구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끊어. 자, 그럼 요거 있죠? 요거는 러버니 갖다 드릴게요. 부려자 렉기. 자, 그럼 먼저 요걸로 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라. 사 그럼 찜을 하려면 그 안에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 있죠. 우선 마늘. 후다다닥 파래끼파파파파 파파파파 많이 넣어. 파 많이 많이 많이. 다음은 홍고추. 세 개. 라사 홀리 라사 쉐더풀 다음은 명랑노추 여섯 개아 얘네는 크기가 작으니까내 거에 비 라사 얘네 작아서 동질감이 안 느껴져서 안 아픈데. 야상. 야호 자 이렇게 각종 야채들을 넣고 여기다가 식용유 조금만 넣어넣어넣어넣어 넣어, 난장 한 국자 넣어 미림 살짝 맛술도 살짝 그리고 요 올리고당 있죠 요거를 좀 많이 넣어야 돼요 국자 넣으면 됩니다 자 랑국자 루국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터야 닥쳐 자 그리고 여기에 대망의 강준 치레키 싹 넣어주고 루로와이레기야루로와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레기야 너는 생선이 맞냐넌 생선 중에 제일 르기야 바로 파이네 됐습니다 컷 자 그럼 이제 뚜울닦아주 팔팔 조려줄게요 라가리 봉쇄 자 그럼 이제 바로 구이와 에어프라이기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그럼 이 에어프라이 조질 녀석은 여기다가 그냥 소금칠만 해줄겁니다 오 와우 문질러 문질러 문질러 펀치 펀치 펀치 자 그럼 내 친구 애순이 열어버려 통살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라가리 닥쳐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요리할 수 있는게 굉장히 많죠 파이 닭고기 소고기 갯강고 강준치 장작 뭐 이런식으로 있는데 강준치 보시면은 15분에서 20분 200도씨 되있거든요 그러면 160도씨 맞추고 15분에서 20분에 있으니까 10분만 파이야 말안 들을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되는 동안 띠리리리리띠 아 여러분 아니 다들 강주씨가 맛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비주얼 보세요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주씨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저기 보세요 저기 내로추들이 있는데 맛이 없을까 그니까 그그 내가 산로추자 여러분 대충 5분 정도 지나거든요 중간 점검이다 띵 열어버려 어 허해졌네 <웃음> 개맛없게 근데 여러분 아직 그렇게 다 익은 것 같진 않거든요 딱 5분 정도만 더 해주면 될것 같아 요 바로 그냥 닫아버리고 5분 파이어 일단 이래기띵 띠리리리리 조림도 닫을때톤 오프 열어버려 약간 백돼지 같은 게 들어가 있네 리바자 여러분 일단 이두개 전부 다 그릇에다 담을게요 조림을 레알로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이야 자 다음 에어프라이기 야 이거는 레알로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자 여러분 다 에어프라이기 구이와 찜이 완성되고 이제 이거 두개다 치워버리고 튀김 바로 가자 어냄비 얹어버려 바로 기름 엉엉엉엉엉엉엉엉 그리고 파이 여러분 <웃음> <웃음> 기름 다 가졌으면 당장 치에 꼬다리를 이렇게 바로 이쫙 잠시만요 이게 많이 튈 거기 때문에 너자마다 라가리 봉쇄해야 돼요 자 들어가라 라가리 봉쇠 오 튀는 소리 들으시죠 여러분 이거 문 열면은 그냥 바로 핵폭탄이야 그래도 여러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잘 입고 있어요 어, 오오 이거 다, 다 약간 꼼수 써야 돼요 약간 요렇게 하고 집게를 요 사이로 야비하게 비집어 넣어요 그러면 이거 약간 영화 300에서 그 방패처럼 <목소리> This is 강주치다 이럴기야 뒤집어 아이 o 스 m 일로 l 와이래기야자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겁나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투베럭 <목소리> 자 여러분 이렇게 강조지 요리 세가지가 전부 다완성됐는데 일단 차근차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순서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요 간장조림이 가장 맛있어 보이거든요. 자 요거 먼저 먹고 그리고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제일 맛없어 보이는 요리끼 요거 펀치 먹어라 요거 먹을게요. 자 일단 조림. 야 이거 괜찮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조림 뜯어서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오랜만에 개떨린다. 아 냄새 진짜 좋네.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르. 아아와 여러분 아 이게 생선이 결이 다르네 아와 여러분 이게 왜 맛없다는 지 알겠어요 와 이거 충격이다 와 여러분 저 이런 생선 처음 먹어봐요 와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그래도 컨대츠 하면서 좀 다양한 생선들을 먹어봤는데 이강준치는 약간 평소에 이거를 좀 드셨던 그분 이죠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흙냄새가 좀 많이 나요 제가 베스트에이제서 먹어봤는데 베스트는 저는 흙냄새가 안 났었거든요 와 근데 이강준치는 오랫동안 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 이거 충격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다시 보세요 우와 엄청 두껍고 억세요 이거 보세요 야다시 젓가락으로 써도 되겠다 어, 살파야지 이걸로 이걸로 살파야지 걔들 안 할게요 이게 약간 겉에 비늘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거든 요자 그래서 한번 살만 적출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기는 진짜 살이다 이거 전부 다 살입니다 전부 다살 바로 먹어볼게요 처음에는. 빗늘 어, 없는 부분 먹을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비살 생선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요 껍질 부분 한번만 다시 먹어볼게요. 초음에 아, 어, 어 이게 이 <웃음> 이게 찜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인가? 어? 어우 야생선찜을 사실 맛없기가 힘들거든요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게 너무 그흑내나 이게 너무 심해 가지고 와 지금 라떼인게 뭐냐면 조림 이거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게 지금 1일 아리데 이거 두 개는 어떻게 여러분 방금 그 어떻게 요즘 밀고 있는 거예요 조림 마지막으로 볼게요 완벽한 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지가 이제 개그렉 야야야야야 꺼져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다음은 튀김입니다 이 튀김은 아무 간 안하고 그냥 튀겼기 때문에 여기 허브솔테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찍어 먹기 전에 그냥 한번 먼저 먹을게요 자 요거 일단 그냥 생살만 먹어볼게요 초거베르 일단 여러 가시 하나 나왔고 가지 두개세개 개 나왔고 더 이상 가이는 없는 것 같은데 와이 강균치만의 진짜 너무 비호감적인 맛이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이거 그만 찍으면 안 돼요? 와 이게 무슨 맛이냐면 딱 넣자마자 아까 찜은 그나마 간장이나 물엿이나 요렇게 들어가서 괜찮은데 요거는 이 생선살에서 진짜 흙냄새가 나요 해변의 모래사장의 그런 모래 아니에요 그냥 진흙패비리발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전 아무리 맛없어도 두 번은 먹어봅니다 정신차려 이될게요자 그럼 그래서 이번에는 요 허브솔탕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콕콕콕콕 초베르 와 이거 미, 미쳤다 여러분 이거 허브솔트에 찍어 먹으게더 맛이 없어요 왜? 이거 하냐면 허브솔트가 이 강존치의 그 흙내를 잡지를 못해요 그냥 생으로 먹는 게나 허브솔트 때문에 더 맞지 마아 아. 저 진짜 이거 그만 찍으면 안 돼요? 얘 화난다 진짜로 자 여러분 이제 강존치의 에어프라이구이 <웃음> 아니 야 냄새부터 롯 같으면 너넌 어쩌자는 거야 <웃음> 저 진짜 그만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에어프라이가 가장 좋은 게 겉바속촉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 요살 있죠 요거 살 바로 여기 살짝 콕 찍어가지고 초배를 오! 어, 그나마 괜찮은데요? <웃음> 생각 오해네자 여러분 상만나 안돼 상만아 안돼 너 강준치 먹으면 그냥 뒤지는 거야 상만아 여기 올라가 있어 상만아 여기 올라가 있어 상만씨 상만씨 여기 올라가 있어요 상만 니다 <목소리> 여러분 에어프라이기가 제일 괜찮았네 여러분 너무 의외입니다 지금. 야냄새도 너무 구린데. 초 베르. 어, 가시 하나 나오고. 음, 가시 두개 나오고. 아까 내가 맛있는 부위를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또 약간, 아까 그 튀김의 냄새가 조금 나는데, 아까 그 튀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기한 거보여드릴까요요 강준치 보시면은, 가시가 한 라인에서 한3 개씩 뻗어 있습니다. 가시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울버리처럼 네 개가 이렇게 빡 나오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세개딱 접고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 테렌드아번 해요. 저한테 하듯 뻑튀예요. 자,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에어프라이기 요 껍질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강준치 껍질입니다. 강준치 껍질. 내가 그거왜 먹겠다고 카메라 앞에서 짓거린 거야? 자 일단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오 여러분 일단 냄새는 록 같아요 <웃음> 계란 됐다 콕 찍어가지고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초바루! 오! 와 이게! 헙. 헉! 헉? 끝났다 강준치 잡으면 그냥 바로 방생하거나 죽여라